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마이더스입니다. 오늘 제가 음... 보여드릴 건컴생존 시작했죠? 근데 저는, 저는 이제 PV구역에서 살고 있고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 C0에 생긴 방사능 구역에서 우라늄 파밍하는법또 어떻게 빨리 가서 우라늄을 채취할수 있나 이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좀 전체 과정 긴데 저는 컷편집으로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간내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잘 보시고 제가 어떤 걸 장비를 들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 핀셋을 핀 박스를 얻으면 저희가 이제 번들로 해가지고 하나씩 빼서 이걸 10개씩 만들어요 이걸 미리 만들어야지 나중에 분해하고 나서 드라이버와 함께 어, 그 도둑질하기가 수월해지, 수월해져가지고 이렇게 해둔거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덕테이프 필수예요 방호복을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덕테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로는 부족해요 이게 한 내구도가 서브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한 6% 채우려면 그게 하나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그니까 65%, 65% 빠졌어요 예를들어서 그걸 100% 챙, 챙, 채우려면은 아마 10개 이상 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드라이버도 충분히 많이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우라늄이 파멸할게 되게 많아서 그리고 추가로 이 이번에 새로 넣 약이죠 어, 이게 뭐 어떻게 읽죠 누나? 혹시? 카시움 로딜 피우스파타시움 로딜 피어스라고 이제 방사능 예 어.. 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그니까 면역을 시켜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어..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한 PT PT 이후는 나중에 마지막 마지막 절차 PRS가 뜨는 걸 막기 위해서 PT가 필요해요 PT는 참고로 이제 벙커 이게 전 벙커 전체다이는이 아니고 매번 보면 특정 벙커에 PT 보관함이 있거든요? 그걸 따서 미리 얻고나서 와야돼요 좀 과정이 깁니다 어.. 그리고 이거 카운터 이거 이게 이제 방사능 감지기계인데 스마트 배터리와 함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장비가 어떤게 방사능을 먹었나 이게 딱표시 떠요 이따 보여드릴건데 그거는 그거를 이제 비누 비누까지 비누를 또 챙겨서 생기 <웃음> 챙겨 놔지고네 일일이 다 씻어줘야 됩니다 좀 과정이 엄청 깁니다 진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같이 들어 길어요 어, 이 모든 걸 개발자님이 만드셨고요. 어, 저는 잘못 없습니다. 개발자를 타서 타서 여러분들, 자,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이동을 일단은 C0 구역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쪽, 보이죠? 이쪽다 수치차를 해두고요 이게 방어복을 입어서 지금 버티는 겁니다 아예 안뜨죠 수치가 저는 소음기였거든요 이게 좀 좀비가 은근히 많아서 삑삑이가 은근히 갑작 스럽게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삑삑이가 달리는 속도하고 이 플레이어가 달리는 속도가 삑삑이가 더 빨라서 그냥 바로 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당해 봐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설치하고요. 깃발을 설치하면 이렇게 구역이 각각 사나요. 초 뭐지 파란색으로 깃발을 쏜다고. 그리고 복제는 r t C, r t C 누르면은 아까 설치한 깃발이 다시 소환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한번 죽으면 줏대는 겁니다, 그냥. 자, 여기가 현재 일단 사이드고요. 이스트 이, 이스트 방향. 여기죠? 보시면은 여기에 큰 원기통이 하나 있고 약간 여기큰 약간 한국에 보면 물류업체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이 있어요 이들 따라갑니다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번씩 살 쳐줘야 돼. 기력이 금방 안 올라가기 때문에. 쳐주고요. 네, 똥하고 오줌 싸는 거는 방사능국 내에서 방 거의 입, 입으면은 상관없습니다. 잘안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 철조망을 이렇게 딱이 건물 딱옆내 눈에서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요. 무서울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목표는 우라늄이기 때문에 잡템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카부고가 나오거든요. 그보다 무서운게 유적기 때문에 여기 입구가 있죠? 여기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일로 갑니다 여기 좀비 고정 수봉 수봉 폰고 여긴 한데 가볼게요 가다보면 이렇게 쓰레기통이 두개 있어요 두개있고 화물차있고 여기 딱 보면 딱 타워크레인이 있고 여기 막영계 나오죠? 딱이 건물이에요 일로 축하하면 돼요 이제 오피스로 하는 향하는 길이 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박스, 초록색 박스 이렇게 있고 컨테이너 있고 이, 타워크레인에 뭐 매달려있죠? 이쪽입니다 입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V키나 혹은 좌클리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전투모션 들어가고요 이때 좌클링 누르면 이제부터 이런 격발이에요 문을 항상 닫아놓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런 박스 한 번씩 뒤져보시고요 이유가 이런데서 드라이버가 나와요 음식 많이 나오네 처음 았네 일단 뭐 루팅은 랜덤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면 돼요이 f I'm g o 시면 되고. 막혔다고 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o 면 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옥상 a little bit of a little b 요 t of a l i t 있으면 올라가네. 원래 이게 올라가는걸라고 했는데 아마 쓰나는 올라갈거예요 쓰나는 라이플류는 가볍.. 가볍다고 판정이 돼서잘 안내려가는거 같은데 또 올라갔네 신진대사 확인을 일단 아직 없고요 방어복 내구도가 슬슬 이제 내려갈거예요오래있다가 옥상 복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 열어요. 문 열고 보면은 이렇게 딱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딱 봐도 옥상이죠, 그냥. 여기서 당할 거 없어요. 문 일단 닫고 뛰어요. 뛰고, 내려가고, 여기서 한번 쉬줍니다 기력 때문에. 봐 아, 누나 혹시 다른 분들한테 나 지금 녹화 중이니까 크게 바로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 좀해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 이게 연기가 딱 올라오잖아요. 여기 바로 점프해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 이제 조금이라도 나 가면 증발해요 몸이. 그래서 이 로드 타고 천천히 점프하고 오른쪽으로 옆 타고 이 약간 나온 벽. 이쪽 가면 클일납니다 바로 증발해요 그냥 죽어요 그냥 사람이 제가 해봐서 합니다 벽타고 어이고버거다이 한번 타고, 타고 올라오고 여기서 여기 사이트 타주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다리 비지 않게 점프하고 내려가고 보면은 내려.. 타워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오라는 케이지에요 이거를 따야 돼요 어떻게 따냐 절대 방호법 입은 상태에서 따면 안되구요 벗어야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까 이걸 먹은거예요 시작 바로 보내하고 시작합니다 다음는우라님이딱 나옵니다 와 두개 나왔네요 운좋.. 또 떴네요 와 운좋네요 진짜 물이 좋은겁니다 이거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되고 오케이 와 운좋네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잘 흔들릴 때 다른 건데, 진짜 운이 좋네요. 지금 그러니까 딴 거죠? 입 박스, 이 박스, 이 박스, 닦고 하나 더있었는데제기억에엔 하나 더있었는데 없나? 없나보마 없으면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내마엄더 들어갑니다 문이 있죠. 여기서 바로 문 이쪽 문 열어요. 그럼 이제 케이지 가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맞는 거예요. 이 케이지는 열 필요 없어요 아직. 여기서 원래 우리는 박스가 너무 더러는데 우라늄을 넣는 박스. 근데 우리가 키폰 우라늄이죠? 근데 케이지가 하나 둘뭐 엄청 많아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어찌 보면. 바로 받고 시작. A few m o m e 여기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면은감 이게 이제 방사는 마트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당사는. 나중에 다씻어야 돼요. 일단 나가는 걸로. 나갈 때는 똑같아요. 아까 열어서 여기 들어왔죠. 이 구에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철조 방, 잘못,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오지 말라 했죠? 여기 들어가서, 약간 빨간 불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기서 나와서, 아까, 여기서 나와서, 일로 바로, 코앞에 들어가고, 빨간 불 지나서, 이쪽들서 혹시 위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철근 타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오, 이끌어지면 큰일 니까다르니까 사이드에서 올라왔죠. 네. 반대로 왼쪽 사이드로 올라와서 올라가지고 절대 이, 이쪽으로 하지 말고 증발하니까 그래서 바로 파크로 바로 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파크로 또 올라가고 네. 쉽죠. 이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올라가고 한번 쉬어주고 네. 갑니다. 확인하고, 체킹하고 피 t 는한 세트당 내구도가 3개니까 일 1회를 이렇게 써주고요 밖에서 방사능 다 씻고 나서 혹시라도 피, 방사능이 또 떠있으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써주는 형식 제가 씻는 거가이다보여줄거예요 어떻게 씻고 어떻게 하는지 아까 여기 올라탔죠? 점프해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색깔리지 말고 아까 여기서 문 열어서 올라갔죠? 문이 그래서 열려있는거고 나가고 열고 나가고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분위기가 좀 무서울 뿐이지 달래 얘기는 슈트W. 지금 이 소리죠. 이 소리는 그냥 효과음인데 그냥 쫄지 마요. 뭐 특수 좀비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여기 열려 있는 문 들어가지 말라 했죠? 여기 지나서 큰 건물로 돌아서 쭉 가도 되고 벽뚫레있으면일로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차는 어차피 먼저 사이드에 주차해놨으니까 여기도로예요 여기 파란색 보이죠? 이게 이제 깃발 블루프린트했던 블루 마크 이래서 마커를 하라는거예요찾기 쉽게 기력이 애매하니까 여기서 한번 쉽게 다 이렇게 엄청 빨리 올라가요. 혹시 방 방어복 내부도 확인하고 98%면 충분하고 이게 제가 전에 폭탄 준비 받았을 때 50% 깎였거든요. 그때부터 방사능 피폭이 강해지면서 ARS 이게 C2가 뜨더라고요. 지금 뜨들라고요 이래서 빨리 해야 돼요. 여기 오래 있는 게안 좋아요. 나중에 방사능적인 다 있네요. 레전더네. 방사는 먹은, 먹은 닭이랍니다, 여러분들 윙클리얼 치킨 빼버리고 이게 타면 되는겁니다 타기전에 우라늄 박스를 빼고 우라늄을 넣습니다 넣는 것도 원래 더블 클릭하면 바닥이 떨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넣으면 더 빨라요 씻어 냅시다. 닫아주고 자. 여기서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비누를 가져왔죠. 어시 상자에서 비누를 다 빼주고요. 어차피 아, 이게 다쓸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장치를 켜줍니다. 하나 넣고 장치 켜고. 다는가 <웃음> 죽어요. 어귀 아파. 이게 씻기기 안 뜨잖아요. 그럼 물, 아, 물 앞에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물이 딱 가야 될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디컨테메네이트가 이게 이제 방사를 씻는다는 거예요. 이걸 씻어주고 한번 체킹해 볼게요. 씻고 나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 떠있죠? 깎인 거죠? 방사능이 마크가 써져있는데 안 닦였잖아요 그럼 이 페인킬러는 버리면 됩니다 예, 가지고 있으면 방사능 또 올라갑니다 버리고요 간단하게 그냥 쿨하게 버려주세요 한번 버려야 될것 같은데? 네안 닦이네요 일단 비누가 부족함으로 더 어, 닦아야 되것같요 이게 뜨죠? 레디션 프레젠테 이게 이제 뭔 소리냐? 제 몸이 안 닦여한다는 거예요 제 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을픈 봤고요 이건 다 방사능 지게 닦인 거잖아요 벗고 물에 들어갔다 무조건 다 벗어야 돼요 중량 때문에 무조건 클라요 진짜 들어가면 이렇게 방사능이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거고요 이거 장착하면은 이제 방사능 안뜹니다 어, 봐봐요 여기서 제가 방어 벗어도 네, 안떠요 이렇게 하는거예요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적응되면익 히켜질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렵게 어렵게 경험해서 알아 알게 된 정보고요. 이렇게 방사선 방사는 제거해주시고내 집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라늄 우라늄을 파밍했다는 거니까. 아, 집까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좀 피곤해서 목소리 좀 작게 쓸지도 있는데 좀 전달이 좀잘 가슴 좋겠어요 일단 자막을 달아놓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복잡해요. 비도 이제 파밍 하셔야 되고요. 파밍을 못한다면 사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어, 눈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아, 네, 생각하더라 힘들었는데, 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다들 맛있는 노래는 파밍 되길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또 다음 동약에서 만나요. 안녕! 나 힘들었어 안녕